절대로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어, 그, 거그 민요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네, 절대 네, 녹록지 네. 않아요. 네. 꽉 점을 네. 찍어줘. 네. 옛날 분들이, 네. 보통 분들이 아니여. 네. 어. 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 자, 그러면은, 이제 저, 저기를 해야 돼요. 좀 조금 더 배워야 돼. 뭐를 더 배워야 했냐면, 장여사 개구리를 하나 배울까, 홍타령을 배울까? 안 살, 짧은 거니까 개구리. 개구리 짧은 거? 응. 시간 이 짧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개구리 주, 주, 중에서 하나이. 달아달라고 새벽바다네 거기서 새벽바람에 연초롱. 댕기 끝에 그는 진주씨 옥고 흐름에 미라 불소씨 <댕기> 그거 배울까? 어디요? 106페이지 두 번째 곡이에요 <댕> <댕> 106페이지 두 번째 곡 새벽바람에 연초롱 <댕> 이거는 78페이지에 있어요, 46번 그거 그 음. 맞지그 새벽바람인가? 네네, 78페이지 46번 78페이지에도 있어요? 아니 반갑네 반갑네 그런 거가요아 그러니까 새벽바람 선생님 하신다는 게 그게 지금 78페이지에 있어요 78페이지 46페이지 아. 배워볼까요? 아, 거기도 아, 가사가 없죠. 똑같은 게있어요그 예, 있어요 겹쳐요 아, 그, 원래 중급에 있던 거를 또 고급에다가 넣어놨어 따로 또 묶어놨어요 자 어허 바람에온 초롱 헤바람에연 초롱 행기끝에는 진주씨 헤기끝에는 뱅기 진주씨 진주 진주 진주씨 진주씨 씨이 아니고 진주씨 씨, 아, 씨. 진주씨 네. 왜냐면은 진주 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조개에 눈물 저게 가고 씨잖아 조개에 있는 씨잖아 진주가 그게 그러니까 진주 씨라고 해야 돼 댕기 끝에는 진주 씨 진주로 그 진주를 다른 거야 댕기 끝에다가 동그랗게 댕기 끝에는 진주 씨오 오름에밀어불소드맨 비라불소. 허드맨 에라불소허불드맨 비라불소. 허드미라미미라미미 귀 희남이 아니냐 귀 희남이 아니냐 시다어둠밑에귀 네. 희남이 아니냐 서월서그어그어어리키어라서 소월 서그어어리서서어어리키라 설, 서, 흐, 어, 흐, 어, 리, 기, 어라. 여기가 복잡해요. 설, 서, 응? 어, 흐, 어, 흐, 어, 리, 기, 어라. 시작. 설, 서, 흐, 어, 흐, 어, 리, 기, 어라. 설, 서, 흐, 어, 흐, 어, 리, 기, 어라. 천천히. 솔 o so, f o 리키 h 라 다시 솔 h for, o 리키 o 라 어어 동동 어. 내 딸이야 동동 내 딸이야, 딸이야. 다시 새벽, 네. 바람에 새벽 바람에 연초롱 새벽 바람에 연초롱 경기 끝에는 진주시 음. 이 헤이. 헤이. 기 끝에는 진주씨, 진주씨 하지 말고 댕기 끝에는 진주씨, 이렇게 세련돼 시작. 댕기 끝에는 진주씨. 옷고 허름해 비라 물소, 옷고 허름해 비라 옷고 허름 비라 물소. 아니 그렇게 해지 말고 그, 그 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들 지워버리고 여기선 다시 옷 고허름에 시작 옷 고허름에 로화불수로화불수 다시 옷 고허름에 로화불수 시작 옷 고허름에 로화불수 어둠 밑에 귀신함이 아니냐 어둠 밑에 귀신함이 아니냐 귀신함이 아니냐 어둠 밑에 어둠 밑에, 밑에. 귀신함이 아니냐. 귀남이 아니냐 서울 서울 그거 그 어리기여라 그, 어, 서울 서울 그거 그 어리기여라 그, 어, 어, 어허둥둥내 어, 딸이야 어허둥둥내 어, 딸이야. 어, 어, 딸이야 그렇죠 새벽 바람의 연초록 되요 바람의 연초록 땡기 끝에는 진주씨 헤기 끝에는 그 진주씨 옷고 흐름에 밀어 불수 어, 어, 어, 어, 옷고 흐름에 어, 어, 어, 어, 어, 밀어 불수 어동 밑에 귀희이 아니냐 어동 밑에 귀희이 아니냐 서울서흑어그어허리기어라 서올 서흙 어그어허리기어라 어허 둥둥내 딸이야 어허 시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